방금 뭔가, 내비게이션 알림음 같았어. 아다가 <웃음> 돌아오자. 아. <웃음> <웃음> 결국 실패하고 우리는. 아슬아슬. <웃음> 서운한 영상이. <웃음> 트라이더길 응. <목소� <recap> <목소리도> 맛있다 <목소리> 납치 <목소리> 깻잎 향이 난다 진짜? 진데 <목소리> <근데> 맛있어 맛있어? <목소리> 응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진짜 나는 14프로 카메라에 너무 놀라는 중이야 왜? 너무 예쁘게 잘 찍혀 가자 응.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할 거라는 것 <웃음> <웃음> 바로 앞으로 나왔어 좋았어 오바 <웃음> 맞아 인지 가고만 과속 단속 구간다 여기서 맡아볼래? 네. 어? 두 장씩인가 봐 터질까봐 아, 어, 자기가 이걸로 해 그래 <웃음> 이 광고년대를 <다음> 맡으면 <웃음> 너무 구멍이 작아 그쵸? 얘는 구멍이 너무 크고 들어간다 이거 안건당하겠다 간다, 간다, 간다. 오, 사, 삼, 이, 생일 축하합니다. 야! 축하합니다. <웃음> 내가다 떨리네. 아, 뭔데 뭔데 그러는데 잠시만 잠시만 아니 <웃음> 이거는 그거 있어 폭주카드 스팡 터지는 거 있잖아 진짜? 시작! 탁 잡을게 고마워 이리와. 간다! <웃음> <웃음> 너무 예뻐! <웃음> 어? 대박! <웃음> 색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써 알겠지? <웃음> 진짜 기절이야 이거 잠시만. 손때 손때 못. 뭐래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진짜 이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소진씨는 물맛이 이상하다 깨진 장과 뒤집어진 종이컵을 받은 끈 올해는 운이 좋으려나 보다 나레이아준 너무 예쁘다 진짜 우와 대박 응. 가루 때문에 애들이 형체가 안 보여 응. 머리 싫어 사실상 여기서 살은 여기밖에 없는데 <웃음> 충격적이야 다하네 <웃음> 그걸먹어도아먹어 응. 음. 맥주 먹고어요맥지 아, 맥주 먹어요 먹고 아, 아, 맥주 맥주 랑었어요 맥주 먹었어요. 맥주 먹었어어요맥어요 맥주 있어요주주세요주주먹요어주먹요 맥주 먹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딱 그런 스어그럴 알지? 내가 이걸 고른 이유 딱한 개야. 아이가 <목소리도> 좋아할 생각. 맛있나 거 어? 사람이. 우와. 좋다. 그거 하나 하자. 이거? 어. 하뭐 오리 하나.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? 그 별이야, 별. 어, 오리다. 아. 어. 아 너무 작아. 왜 이렇게 작아? <목소리> 안 돼? 갔다. 누누리야. 어, 어, 그렇게 해. 한 다음에 털어줘. 털면털리거든하고꽉 어, 잡아서 넣어 주면 돼. 난 여기서 안 빠져. 아! <웃음> <웃음> 머리가 찌개졌어. 너무 <웃음> <오>, 잔인해. <잔이네. 웃음> 고의를 찾았다 아무도 안 가져갔어 어해 아, 아, 음, 아, 우리, 우리가 탈베 꽤나 많이 흔들리는걸? 그래. 아, 얘네들 한번 줘봐봐 아니 아니고 얘아 진짜? 간다? 응, 같이 가면 되 옛날에 이거 해버린데? 약간 그런 느낌 맞아. 같아. <웃음> 조심해! 아까 <웃음> <웃음> 진짜 토끼 쓰는 것같아 생겼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살살이하가 이렇게 다잘렸다잘렸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아이고. 웃음> <아이고. 웃음> 맛있다 맛있다 근데 엄청 매워 아 <웃음> 이거 약간 수 맛인데 음. 근데 우리 여기 너무 잘한것 같아 자기 너무 잘찾았다 음. <웃음> 너무 좋았네 음, 소스도 맛있어? 괜찮아. 응, 이 음, 맛있어 음, 응. 아, 쁘다 <to reinforcement> <answered> <응>. <시오> 소화 네, 좀 클로즈업해서 한번 찍어놨어 그냥 엄청 가벼운 맛 나무를 이렇게 이건 진짜 먹는 거 아니다 나무 머리 그렇게 깊진 않네 응응 응. 근데 시트가 없네 그런 러네그 스크림만 있어 먹고 이 하면 되겠다 이 해봐. 봤어? 와, 아 완전 그냥 진짜 페어로 샷. 어, 내가... 아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가질러니 뭐 <웃음> 귀여워 귀여워 <웃음> 돈드는게 <되는> 맞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기야 초콜릿 먹어 <웃음> 이거 제가 했던 장난이거든요 <웃음> 그럼 초콜릿이 진짜 맛있다 아까 제가 했던 장난이야 <웃음> <웃음> 이건 두부튀김 이게 이리 m a